자반증 혈관염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자반증 혈관염 환자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.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. 그렇기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가장 기본은 음식을 잘 먹는 것입니다. 물론 인스턴트와 같은 가공식품은 최대한 자제하며 자연에서 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적당량 챙겨드시는 것이 좋고요. 또한 시금치, 다시마, 미역 등의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스테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블루베리, 귀리, 토마토처럼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황산화 음식들과 피망, 브로콜리 오렌지처럼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을 드셔주시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